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미, 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, 네 저희가 마리클레르 My 10 Favorites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! <웃음> <웃음> 네. 그거난 그거 I remember very 아 first t I'm e in, in love, love I remember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스 저는 언니 어, 명곡이 너무 많은데 <웃음> 사이렌 oh. um, like, Get away out of my face <웃음> 다거지말 <웃음> <하지 마. 웃음> 이거 언니도 좋아하잖아요 맞아 저도 이거 좋아해요 요거 오케이 okay. 오비 I like it like it 같이, 같이. I remember <웃음> that <웃음> <웃음> <오케이>. 네. <웃음> 아, 너무 많은데 진짜 많은데 아, 너무 많은데? 응. 언니는 춤 뿐만이 아니라 구성도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음, 바이시클 이번에아 이거? 어아아 응. <웃음> 이거 <아이고. 웃음> 저는 진짜 사이렌 그때 다가오고 이것도 좋아하고요 이번에 꼬리에서 언니가 흔들어 흔들어 할때그 뒤에서 그 반격적이야. 댄서분들이 네, 꼬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를 되게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되게 촬영 전날부터 응. 설레가지고 언니 내일 봬요. <웃음> 문자 주고받고 그랬어요. 걱정인 거는 제가 뭘 많이 먹어서. <웃음> 아, <정말. 웃음> 제가 어제 청아한테 문자로 아 청아 나 진짜 큰일났다고. 난 너무 배고프다고. <웃음> 괜찮아요 언니 저는 맞아. 쌈에 냉면에 네. <웃음> 위로를 했습니다. 아, 행복하다, 네, 시간! 아, 근데, 오늘! 맞아 사실 오늘 다 행복했는데! 어, 가장 든든할 때는 활동기일 때고요 어. 언니를 더더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은 달리는 사이였고 가장 예쁘게 행복한 추억을 남긴 건 오늘인 것 같아요 맞아,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, 지금! 아이고. 여 hey, 가방 아, 아유 또 이렇게 앞에 미리 딱 놓고 시작을 맞아. 하지 않았습니까? 슉 홀스빗 예쁘죠? 나는 이 디자인 어. 그게 있어 이미 홀스빗 이즈 진리 슉슉 이렇게 슉 이렇게 아 이게 짧아도 진짜 예쁘겠다 음, 그렇죠 이건 이렇게 그냥 들어도 예쁜 가방인데 <목소리> 최고는 최근... 응, 응. 밤 혼자만의 <웃음> 혼자만의 <웃음> 시간을 만끽할 때 음. <웃음> 씻고, 나서 씻고 나서 그 이불의 촉감을 느꼈을 때. <웃음> 저희 둘다 진짜 집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<웃음> <웃음> 쉴 때는 진짜 집에만 맞아. 있는 편인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무래도 밤 시간 대다 끝나고 그 뽀송한 음. 개운함을 느꼈을 때가 제일 맞아. 저는 그리고 저녁에 혼자 영화 틀고 뭐 먹을 때. <웃음> 더 행복해요, 저. 맞아요. 다 끝나고. <웃음> 너무 비슷해요? 응, 음, 진짜 비슷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냐면, 저희가 이제 놀토 도레미 마켓에 나갔는데,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따로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대답을 저 똑같이 했어요. <웃음> 앞에 뒤에 오는 단어도 어. 똑같이 구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, 작가님께서. 둘다집순인걸 서로 아니까 활동기가 제일... 이번 활동기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,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본다고 친하다 이런 느낌이 아닌... 그냥 편할 때 연락하고 저는 제, 제일 친한 친구들 1년에 한두 번씩 볼 때도 있고든요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을 때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아저처음 영상 진짜 자주 보내요 나 너한테 막 엽사 음. 보내고 <웃음> 언니 뭐하고 있는지 보내주시고 <웃음> 제 앞에 너무 많긴 한데 어떤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놔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놔주셨어요 섬세한 마리끌레르 네, 저는 감자칩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감자칩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, 아, 이거 크리스피롤 1 0이 그렇죠.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알죠? 먹다 보면 은 어느새 없는 거 맞아 계속 들어가 어. 그 괜히 몸에 좋을 것 같아 맞아 괜히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제가 연습생 때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냥 국물이니까 먹어도 뭐 되겠지 음. 했는데 <웃음> 칼로리가 어. <웃음> 야, 이거 다 먹으면 980칼로리야 어? 어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이 질문 진짜 항상 어렵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, 저 너무 많아서 저는 좋아하는 영화는 진짜 많은데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좋았던 거곧윌 음. 헌팅 보면서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일단 데땡원이 너무 잘생겼어 <웃음> 너무 잘생겼어 어. 최근에 저 활동은 끝나가지고 계속 영화만 반복해서 본단 말이죠 봤던 영화를 계속 다시 찾아보는 음. 어, 어렸을 때 봤던 거를 성인돼서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그래서 최근에 봤던 게 타이타닉이에요. 오 <웃음> 그래서 <야> 이제, <웃음> 타이타닉이 너무 새벽에 봐가지고 제가 좀 감성이 풍부해서 울었던 청아시자도로. <웃음> <진짜 잘 들어요. 웃음> 아 그니까요. 제가, <웃음> 제가 잘 울더라고요. 몰랐는데 잘 울면, 울지 말아야 되는데. 아뭐 울어도 돼 주무요. <웃음> 부담 없는 연락. 응, 맞아. 부담 주지 마세요, 저희한테. 서로 여유를 가지고 답장이 느리거나, 응. 조금 며칠 늦어도, 응. 전혀 안 맞지. 상처 안 받는 연락. 응. <웃음> 맞아. 언니도 저 진짜 비슷해요. 맞아. 까먹고, 보낸 어. 걸로 생각하고, 그리고 이틀 뒤에 답장하고. 아그지 어, 저희가 그래서 그래. 가 전혀... <웃음> 문자. 문자. 근데 진짜 쓸데없는 걸로 연락해 <웃음> 저 최근에는 청아한테 갑자기 그냥 네가 보고 싶다 그랬지. 어,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어 감동이었어 보고 싶다고. 맞아 언니 그렇게 연락 어 청아는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뭐 언니 같이 어. 언젠가 먹어요.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그걸 진짜 보내주거나 <웃음> <웃음> 그러는 <그런> 스타일. 뭐봐면아 <웃음> 너무, 너무 어렵다. 근데 저는. 확실히 있기는 해요. 오 언니 네, 그 핑크색 이렇게 오프 숄더로 된 드레스가 너무 예뻐요. 진짜 공주 같아. 너 언니가 계속 공주 공주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어떤 스텝이 언니 부른 줄 알고 제가 계속 청하한 너무 공주 같아가지고 공주 공주 이랬는데 당연히 다른 스텝분이 언니 부르신 줄 알고 언니가 저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도 언니가 너무 공주 같은 그런 착장이 있습니다. 네가 좋아하는 착장은? 뭘요? 오늘 네가 입었던 제... 거? 와, 저는 맨첫 번째 그 나른하게 있었던 캐주얼틱한 음. 착장이 있어요 나른하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오. 착장이 티셔츠, 있는데 좀 가장 저답지 않나? 청아딱 찍은 사진을 봤는데 포즈가 진짜 되게 편한데 쿨한 딱 청아 같은 아! 언니 첫 번째 착장도 너무 예쁜데 나? 그 꽃에 이렇게 아 이렇게. 맞아 맞아, 맞아. 그그 그 니트에 스웨터! 네, 니트 스웨터에 그것도 너무 예쁘고 하여간 보세요 어, <웃음> 지금 입고 있는 착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저는 오늘 입었던 옷들 중에 청아랑 같이 의자에 필레폼 막역 같은데 청아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제가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하늘색 원피스가 60년대 그런 원피스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예뻤어 그 빈티지에서. 그게 좀더 특별한 이유가 저희 손톱. 예요. 아, 맞죠. 손톱이랑 완전 똑같이 내일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맞아. 이 옷을 입고 언니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맞아. 이렇게 <웃음> 맞죠 진짜 신기해 디테일 예뻤어요 진짜 음음 하나 둘셋 마리클레르. 마리클레르 감사합니다 <웃음> 네 오늘 이렇게 마리클레르 오월호 커버 우리 청아와 또 선미가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월호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더 어, 활발히 활동할 테니까 선미 언니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. 여러분 새목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<웃음> 가정의 달인데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더 보내세요 그러다가 망했어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, 좋아. 자연스러웠어 네, 여러분 안녕 <웃음> 여러분 안녕 아 민망해 도망가야겠다 안녕 <웃음>